자, 하이, 구, 먹었습니다. 도망 길레는, 오늘 PVP 한번 가볼텐데, 아, 오늘 라스님이 출연해주셨습니다. 엘리제이님. 러니까 일단은, 길레는 필살기 풀업이다. 와, 이거 좋다. 아, 옷 자리 펴놓으셨네요 아. 자극적이라니, 또, 뭐, 또 자극적이야. 어? 여하튼, 자, 오늘 가볼텐데, 선물이 뭡니까, 선물? 자기 단일 공격 스킬 사용할 때마다 주피 20%씩 증가데 이게 우리가 실험 해봤을 때 단일국이 나갈 때 이미 증거 받았어요 받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쓸때 이미 6 0 받은 상태입니다 스킬 두개다 단일기 나가지고 쓸 때마다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갈랑 게임같이 적군 투급 제일 높은 사람 어, 니는 내만치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 있죠 종족불명 쪽에 좀 상당히 괜찮은 캐릭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장비는 맹회 세팅 해줬고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말이죠 포멀을 채택을 하셨어요 좀 특이했는데 포멀에 성물에 종교 불명 주피 35%가 붙어 있고요 거기다가 피사기도 좀 빨리 챙길 수 있다 어 뭐고 이거 뭐야 어, 내제뭐 써야 되지 순간 모르겠노 우리 뭐미어전입니까 지금 아 그래도 필살기 예지가 확실히 좀 우리가 좀 이득을 좀 보는 느낌 좀 있고요. 그리고 길레이는 필살기에 아, 나오는 순간 끝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오늘 각 한번 보자는 네 쪽이 아, 그런 의도도 큽니다. 길레이는 패만 잘 썼어도 지금 빨리 가볼 수도 있는데 자꾸 코멀로나가잘할 때는 어 기절 들어왔고요. 길레네가 이제 한번 날뛸 거라는 걸 아시고는 아 그렇게 하신 걸로 보입니다. 이런, 이런. 자, 우리 길레느가 지금 뭘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하하 자, 길레느, 길래너... 15개요, 한번. 그냥. 사만하지 예? 마. 착착! 우와! 뭐, 25만, 우와! 뭐고? 요, 34만! 팍! 착착! 25만! 야, 치기 붙는데? 나난국 만들면서 패 털라고 한 건데, 애가 왜. 야 이거 자세히 대, 위에서 이거, 위에서 자세히 재기했어. 그거 그러니까 방금 왜 자세히 제가 관통 방어 덧셋지? 야 이거 아, 아 아깝다 요거 딜레 게임 있었는데 딜레 게임이 엠마한테 걸려 아아아아아한테 아, 걸려 있었구나. 야 좋은데? 아 찾은 당했다. 아 찾은 나온 거 이상 나왔다. 우리 길레 좀궁좀 쓰게 제발 좀 그만 좀 기절시키세요. 제발 나, 나가지 나 마시고 잠깐만요. 나가지 마세요. 낙지 마세요. 그번에 갑니다. 이번에 자 길레를 궁한 볼게요. 궁 어느정도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와 180만 미칩뿌다니까셋다 놓치면 180만이야? 딜 불감증 눈치채구나 아유 잠깐 표정이 순간 나왔어? 180만이면 진짜 잘 나온 거예요. 놓치면 180만이랄까. 자, 어쨌든, 요거 아껴놔야 됩니다. 저, 저 선생님 저거 자세 잡을 때좀 하도록 하구요. 자꾸 우리 코멀 누나 패가 잘 되네. 코멀 누나 진짜 왜 그래요, 누나가 지금 자꾸? 누나님. 길레 게임 요번에 연매한테 떴다, 연맬한테. 자세 해제하고 빵빵 하면 연매 끝날 것 같은데? 자세 해제할 때 이미 성물 하나 발동 두번째 성물 발동 세번째 발동되고 세번째 딜이 나가는거거든 자치 보세요 예 쉽게 안될겁니다 자요봐봐요어 이렇게 됐지 이번엔 딜한번 생각 한번 보자 자 60% 증가 상태에서 아 잠깐만 이제 근타를 확인 안했구나 근타를 누가 들어으냐 괜찮아 죽이 끓이면 니까자빡자 자, 일단 12만 나왔고요 여기, 여기 여기 진짜다 이제 일이. 빡 조스까지 23만원짜리. <목소리> 하, 아, 잠깐만, 왜, 왜, 치명이 안 터져서 그런가? 아, 치명이? 지피가 높은데 치확이 났네. 아, 그렇구나. 지피가 높기 때문에 치명이 터졌을 때 우리가 진짜 짤탄한 딜을 볼수 있는 거고, 치명이 안 터지면 좀 약간 쉬운 딜.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 형님이 무명버프가 없고 지금. 어, 아, 내데 차단이가. 아, 또 골치 아프게 됐네. 오케이. 이건 어떤가? 오? 죽나? 어? 어? 아? 저 차단 때문에 성안 젖어. 대죽여버 자, 야, 붙어 궁나. 야, 궁대다궁대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보여드릴게요. 어느 쪽이 진짜 활발 타는지. 캉! 슈아! 붉슝! 150만. 팝! 빡싹! 적식 32만 5천. 뭐, 지금 요거는 뭐, 딜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느낌 좀맞죠 노치맹이었어? 와, <웃음> 아, 씨? <웃음> 이거 침을 찾았으면. 아, 오, 무서운 덱이죠. 좋거든요. 좀이번 말이죠. 그냥, 과감하게 그냥 한번 썰어볼까? 그냥 한번 치볼게요. 바로. 바로 한 번! 착, 착! 햄, 햄 들어가 있어가지고. 빡스! 착스! 쫙, 뽑았다! 야, 20만인데? 야, 일성 20만 나왔어. 바로 뽑히면, 이거 뭐, 경기가 뭐, 거의 뭐, 어? 우리는 내보내기에 얼마나 이제 속이 타겠어요 우리 이제 전체기도 많고 근데 우리 인간들 커멀 누나 폐 너무 잘 뜬다 이 누나 진짜 오늘 왜 이러냐 그렇죠 네. 차라리 쓰고 하나 더피 따는 게 낫겠죠 야 우리 누나 폐다 없어졌다 와, 순간 약간 시원한 거 내가 느껴버렸다 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슬프고 뿜뿜 뿜뿜 <웃음> 슬프고 그냥 자 한번 썰어보자착야많니 네 집에 가라야마나 자생아 하자 옵니다 이거 쭈후 와 역시 자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졌네 지금은 못 죽일거야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지금이 어? 어? 하나 더 있어? 야루데들마가더 주인공인 것 같긴 음. 하다 이거 아냐 니자 한번 해보자 무명아 음. 보여주는 거야 아! 아 저기도 있네 야, 우리 삼성 삭제 당했는데 음. 야 우리 무명쿵 뭐고? 단위 증포? 아. 안될걸? 그거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안돼 마리쿠가 쌓이지 않잖아 자 <웃음> 아.. 루디야 나한테 궁을 겨놨어? 야 이게 시원 무명이가 오늘 한번 가자 이거 슈라랍압 이게 간다. 바로 꿀잼 아니겠나? 게임의 재미! 에지금탕 <웃음> 싸움으로 마침이 가네? 지금탕으로 큰일났다 내가 못 막는데 아 붙었다 붙었다 하못 <웃음> 받았지 지금은? 자 이렇게 아카요스 근데 카드 삭제 시킬 것 같은데. 아 진짜.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 그 좋은 거 은색 패랑 내다지압뿐데자 여기 또 하나 더 확보돼 있고 자리가 좀못한다자두칸 날리면서 와 패가 속속 사라진다. 아 근데 붙었네. 아 삭제 이네. 오케이. 아, 잠깐 우리 안 붙으면 중 어. 야 잠깐만요 아야 어떡하냐 이거 아이게안붙었뿐네 예, 진짜 엄청난 사람이아 간다 어뭐 이거 야 살았다 이살았지 잠깐만 이 잠깐만 살았다 <웃음> 야 오늘 이게 야이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야하하하하하막막질질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짜릿하나. 짜리하죠 엄청난 사람입니다, 지금. 어, 저... 오! 금색 카드, 잠깐만. 저거, 삭제할게요. 삭제해쁘고, 나는 합쳐지고, 어차피 내가 아끼니까 내가 삭제나 안되라고아끼되 데가 아닌 것 같아. 삭제, 그렇지. <웃음> 어? 자, 절망을 선택하셨고. 자 간다 안죽어 죽지가 않아 야 큰일났다 이제 못막잖아 이거 어떡할거야 이거 45,000 피가 45,000이거든 이게 195%고 220% 야 이게 낫네 그래도 못죽이잖아 이거 다행히 써야돼 이거 개찌밥이야 저거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좋아지어 미안하다. 이거는 진짜 이화가. 이게 이화가야. 어? 와. 세상에. 소속 맞지 이거. 어?